집게입니다수세미나공무장갑 같은 거 이렇게 탁 집어 가지고걸어두기 좋아요. c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몇 번째 놀리는지 모르겠어요. 이무 힘들다. 힘들어. 꾹꾹. 꾹꾹. 꾹꾹. 꾹꾹. 당근마켓 거래하고 번돈 25,000원. 오늘 점심은 땡초김밥. 그냥 김밥. 아 힘들어. 밥 먹자 할미 밥 먹자 밥 먹자 슬 음미 요거는 삼성 비스포크 전자렌지라고 이 컬러랑 디자인이 예뻐서 구입했어요. 자취용으로는 좀 투머치 하긴 한데 2 3리짜리고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부엌 장 안에 안 들어갈까봐 살짝 걱정이 됩니다. 어제 샀는데 오늘 도착했습니다. 오븐도 없고 전자렌지도 없고 에어프라이어도 없는데 다른 거는 없어도 그냥저냥 살만한데 전자렌지는 진짜 하나 있어야겠다 싶어서 그중에서 전자렌지로 하나 질렀습니다. 이게 사이즈 안 맞을까봐 엄청 걱정했는데 네 다행히 이렇게 딱 들어와 졌어요. 전자렌지 시간 맞췄고 안에는 그냥 그래요 이제 겉은 예쁜 거죠 디자인이 아주 훌륭한 복잡하게 막 이렇게 버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터치여가지고 그것도 마음에 들었고 심플한 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뒤로는 공간이 많이 빠졌는데 옆으로가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괜히 좀 쫄리네요 짜란 짜란 여기가 바로 설거지 지옥이다 아 진짜 해도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설거지가 당근마켓에 이 식탁을 올렸는데 만원을 올렸더니 순식간에 팔렸어요 가져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거래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당근거래가 끝났습니다 4만원 벌었습니다 아 어, 이거 뭐 삭신이야 수름미밥수름미밥밥 밥. 밥 먹자 수름이밥 먹자 밥 먹자 다 됐다 전자레인지 사고 처음 만든 거아 돌린 거 핫도그 우리끝 귀엽죠? 사촌원니 신혼집에 있는 거 따라 샀어요 이케아 식기건조대 전에 쓰던 거는 녹이 많이 쓸어가지고 이사 온 기념으로 새로 샀습니다 녹이 쓴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만 이것보다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도 저렴한 그런 식기건조대를 못 찾아서 그냥 똑같은 걸로 다시 샀어요 여기다가 곰팡이 싹을 발라보려고요 흰면치 <목소리도> 이불 빨래를 이사와서 다 하는 기분이에요 무생채 비빔밥 해먹으려고 택배송으로 무랑 뭐 이것저것 주문했어요. 생채 완성 채썰기를 못해가지고 볼을 좀 크게 잘랐더니 약간 깍두기 느낌이에요 그리 진짜 좋 내가 뭐찾아다자분이 잠이 없스러운에서 이야기 나눠서요. 어. 어. 디아론 원바닐라 인센스 스틱 이거 제가 수로미키기 전에 샀던 스틱인데 이사오고 나서는 향을 조금씩 키우고 있어요 집에 이렇게 절 냄새나는 게 좋더라고요 인센스 홀더도 디아론에서 같이 샀어요 요거트 완성 그릭 요거트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다고 알려주셔가지고, 그릭 요거트를 만들려고 면포를 샀는데, 면포를 미리 안 빨아놔가지고, <웃음> 급하게 면포를 빨았고, 그냥 오늘은 요거트 먹으려고요 아, 뜨거 미지근해가지고, 뭐 되게 별로예요 일단 이거 냉장고에 넣어가지고, 좀 차갑게 해서. 음. 이사오기 전에 산 일주일 좀 넘은 가시오이인데 이대로 두면 진짜 냉장고에 싸울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오이 소박이를 만들어 보려고요. 네 여보세요? 네네네네아네 아, 월요일 몇시쯤 되세요? 아 저는 시간을 네, 가지고 지금... 왔어 네네 아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. 혹시 설치는 얼마나 걸려요? 아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친구들이 선물로 사준 쌀통입니다 쌀이랑 뭐 잡곡 이런 거를 보관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냉장고 자리도 없는데 이렇게 쌀이랑 뭐 잡곡 이런 게 자리 차지를 너무 많이 해서 냉장고를 좀더 넓게 쓰려고 쌀통을 골랐고요 이게 딱쌀 10kg 1 0 l 들어가는 쌀통이고 자취생이다 보니까 너무 큰 거는 또 부담스럽고 5L짜리 이런 거는 또 너무 작은 거 같기도 하고 저는 또 잡곡밥을 먹어가지고 쌀이랑 잡곡이랑 같이 넣어서 보관을 하려고 10L짜리로 골랐어요 뚜껑은 씻으면 안 되는데 쌀통은 씻어도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한번 씻어주고 쌀이랑 잡고 넣어보려고 합니다 밤반 조립 끝. 이번 자취방 컬러풀하게 꾸미고 싶다고 해 놓고 또 화이트, 화이트, 화이트. 온통 화이트네요. Why w o n t t me to the other woman's house? 오늘 저녁은 무생채 비빔밥 그리고 어제 만든 오이소박이에요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 14회를 보겠습니다 <웃음> 무생채 비빔밥 진짜 돌맛에 강추 건강한데 맛있는 그런... 이 소름 끄끄 일로와 안돼 일로와 안돼 일로와 안돼 엄마한테 와 정수기를 드디어 설치했어요. 설치하는 데는 1시간 정도 걸렸고, 디자인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, 정수기 본체도 안 보이고,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, 많고 많은 브랜드 중에 디자인 때문에, LG 퓨리케어 듀얼 정수기를 선택했습니다. 정수기 본체는 싱크대 하부장에 이렇게 들어가서 숨겨놓을 수 있고요. 집주인분께서 정말 흔쾌히 정수기 설치를 허락해주셔가지고, 바로 이렇게 설치를 할수 있었습니다. 냉수는 3시간 뒤부터 나온다고 하셔서 지금은 정수만 먹을 수 있고 냉수, 정수, 온수 다 나오는 게 있고 냉수랑 정수만 나오는 게 있는데 렌탈비가 한 2천 원 정도 얼마 차이안 났는데 라면을 이제 바로 끓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한 물이 안 나온다는 그런 후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온수 기능은 버리고 냉수랑 정수만 나오는 걸로 골랐어요. 이렇게 터치하면 나오고 이거는 또 세척수라고 뭐 과일이랑 채소 씻는 물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터치가 아니고 버튼이네요 용량도 뭐 120ml, 500ml, 1L 설정할 수가 있고 굉장히 스마트한 <웃음> 정수기입니다 저의 마지막 로망이었던 소파랑 정수기를 다 들여가지고 로망을 다 불태웠어요 이제 진짜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집이 넓어지니까 수루미가 이렇게 집을 막 돌아다녀요. 전에 살던 집에서는 맨날 침대에만 누워있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집을 뿔뿔거려요. 스콜컬리에서산 튜브로 된 명란젓입니다. 오늘 저녁 잡곡밥이랑 거의 파찜 수준인 계란찜이랑 제가 만든 멸치볶음이랑 오이소박이 그리고 명란젓입니다.